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토이스토리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메인은 요두 가지 아이들입니다 친구 세트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우디를 상징하는 듯한 느낌의 이 체크 리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찐또베이기 같은 이친구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짠 이렇게 아주 예쁜 패턴 예쁘지? 근데 이게 이불이야? 아니면 시트야? 넌 뭐니? 넌 이름이 뭐니? 어 개피, 개비, 개비, 베개비 지금은 베기가 요딴 거 이렇게 귀여워 이게 더 귀여운데 약간 모던스네 모던한 그런 스타일이네 원래 이런 거구나? 약간 별들이 소리떼이네 별들이 이렇게 좀 빈티지 스타일인지 이렇게 약간 쨍쨍하게 이게 안 되고 베개를 이렇게 넣어주면 베개가 좀 작네. 또 미국 거라서는 미국 사람들 베개 또뒤지몬들기큰거 하나 보네. 넣 건데? 베게큰거가고 다니나 봐요. 이렇게 나아 이만큼 남지만 이게 뭐지? 이불핀가? 설마? 이불핀에 이불핀에 매트리스 커버가 아니라 이불핀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이 안에서 이불들이 다놀거 아니야, 지들끼리 뭐, 웃기는 뭐 그,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하네세요 진짜로 이거 어떻해 얘야. 이게 이게 이게 얘야. 일단 한번 쑤셔넣어볼까? 일단 한번 쑤셔넣어볼게요. 모서리끼리 맞추면 되겠죠? 모서리끼리 한번 맞춰볼게요. 이 모서리끼리 맞추면 뭐하나? 이게 딱 고정이 돼야지. 안에서 웃기든지 뭘 하든지.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이불을 안에 넣었으면은 찝스가 돼야 되잖아. 찝스가 안 되고 여기만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불이 이렇게 막 지드끼리 알지? 근데 집... 들어가긴 하네 잘? 아유 당연하죠 이게 큰데요 아, 그 집게를 딱 다는 건데 한세 개를 무슨 집게? 그 있잖아 <웃음> 음식물 이렇게 보관할 때 쓰는 거 일단 닫.. 다... 일단? 닫아봐 왜 닫아봐? 닫아보면 뭐 달라져? 아니 이게 무슨 당황스러운 시추에이션 당황은 아닌데 왜 아니야? 당황스럽지 않니? 이 상황이 지금? 외국 게스트하우스 가면 이런거 많은데? 어떻게 되있는데 그냥 고정 안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정 안돼있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대로 그냥 자는거야? 이렇게? 아 누가 그렇게 <웃음> 좀 잡고 해야지 어? 야 이런건 나도 만들어 이런 천만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처이 없잖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짠 여러분 대체 요런 느낌입니다 이게 안에 고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에바세바 드롭바 씹빠빠인데 이렇게 또 뒤에 또 뒤집으면 이렇게 별들이 속은 데는 이렇게 색감마가 이렇게 디자인한 너무 귀엽구리 하지만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 원래 이런 거지 버즈, 슬링키, 날아다니고 이렇게 버핏, 버퍼로, 버이로버키도 있고요 여기 렉스, 알린 있을 거다 있네 햄은 어디 갔어? 햄 햄은 또 없네? 햄은 왜 없어? 아니 햄은 그 포스터에서도 빠지, 빠지더니 빠 여기서도 햄이 없어?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 더 있어 이 하나 더두구를좀 볼게요 싱글 배드 어, 커버 세트예요 커버 세트 오 어, 얘네 되게 알록달록스 하다 너무 웃겨 얘도 그런가? <웃음> 너무 이쁘다. 얘봐, 얘봐 이쁘지? 이거 봐. 뭔가 또 얘도 새한 개. 얘도 고장이 없어. 당황스럽다. 야, 얘를 그대로 넣어도 되겠다. <웃음> 너무 예뻐요. 진짜 어디서 이런 걸 구해. 이런 천을 백인핀 한번 갈아볼게요. 백인핀 어딨어? 백인핀 어어 어디서이뭐 베개핀 어, 없는거야? 없다 그러고 없다 그래? 그없다 블루... 그래? 인스타그램? 그래? <웃음> 어디냐고 아무튼 여러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블릭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거. 짜잔 요거는 뭐냐면 아 이거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요런 네, 느낌 앤디방이 이렇게 다 그려져있어요 뒤에 오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시 하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피면 얘는 뭐야? 근데 그냥 노는 플레이 세트야 여기 그냥 얘네 도자리. 저기 뭐야? 아돗자리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돗자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개발인 건 뭐냐면 이렇게 접어봐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옆에 보면 찍찍스가 있어요. 이렇게 찍찍. 이렇게 찍찍스 같이 이렇게 붙여주면은 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고 이렇게 껑투스가 있어요 이렇게 껑투스를이 빨간 껑투스를 이렇게 딱 닫아주면은 이렇게 상자가 된다 이렇게 토이스토리 상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해갖고 이렇게 상자 이배개표를 찾았어요 얘를 베개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스 준비를 해봤어요 예쁘네 예쁘네 이것도 산뜻한 야주 뒤에는 이 알린드하고 이렇게 우주를 표현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게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뭘까요? 짠! 네, 버즈와 우디의 샤워볼입니다. 이거는 호주에 가서 직접 구매 온이 샤워볼이랍니다. 이렇 줄에 넣고 이렇게 대가리를 우디 대가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호주에는 이렇게 과자도 털록 과자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은 어쩌고저쩌고, 시부랑시벙 써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열면은, 과자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과자들이 몇개가 들어있냐면, 하나, 둘, 에에, 넷, 가슴다섯고 넷, 넷, 오! 들어있네, 들어있네. 이렇게 렉스와 햄이 이렇게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이런 자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한번 뭐 과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햄 얼굴로 된 이렇게 과자가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우유 맛인가? 약간 그런 고런 맛이에요, 여러분. 이건 포키. 음 제시. 음 아기 과자 있는데 아기 과자 같은 맛이에요. 아그맛 음, 맛있답니다. 과자 음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신난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뭐야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이불가리? 끝이 났지만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또 아주 기쁜 일이 있어요. 이 제가 12월달에 있는 설배에 드디어 참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짜자. 쿠키베스 케이스예요. 쿠키베스 케이스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모 제제 베베 이렇게 세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세 가지 디자인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다가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 이벤트는 인스타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께는 다음 기회에, 이게 매달 있어요. 거의 매달 이벤트이기 때문에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 이벤트를 네,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계정을 하나 만들 건데 그 계정에다가 여러분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게시글에 아무 글이나 아무 글이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게임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더보기란 보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집구석에 있는 노아스토리의 이불 가리 컨텐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여러분 안녕 <놀람> 끝이에요 힘들어요 잠깐 찍어도 힘들어요